시작부터, 야, 이거 봐봐. 우리 형님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까지 재선을 다하는데. 어! 야! 야! 야! 밤인데 왜 태양이 있지 야, 밤인데 왜 태양이 있냐고 영접 준비하세요, 영접! 미쳤다 이거! 나, 나는 이펙트 아직 못 봤거든? 새로운 이펙트가 나온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 어, 지난번에 1000만원 지사하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임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형님을 옆에 모시도록 할게요 여기 코스형까지 자, 어때? 자, 어때요? 자, 어때요? 자 우리 에스카노레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형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야 먼저 방거 시작부터 야 봐봐 우리 형님이 옆에 야 바로 야야촉야1트만에 뭐, 설마 오한 번? 어? 1트만에 뽑기 모션 새로운 거 나왔던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대할 만한 게그 더운 얼티밋뜰때 뜨게 되면 뽑기 모션 새로운 게나오는데 나도 아직 못 봤거든? 새로운 게 나온대요 오늘 또뭐톡방에도막 얘기하고 난리는데 울컥 했다던데 자와 근타르 근타르 야, 오늘 시작부터 우리 형님이 근타르 하나 꽂아주고 가십니다 오늘은 나만 믿게나 자근타르는 풀업 아니거든 근타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근타르는 무조건이야 이건 진짜 근타르 풀업 가면 2년에 넣었을 때 투급이 어? 아 그래? 밤에 태양이 나오면 확정이야? 아, 알았어 알았어 밤에 태양이 나오냐? 모션 궁금, 구... 어, 그 모션 궁금하죠? 너무 궁금해요. 형, 안 돼. 나오면 진짜 안 돼. 이 무슨 말이야. 왜, 야, 왜 그래, 형한테. 나오면 안 된다니. 어? 안 돼. 슈 맞고 있잖아. 아, 형이 나오는 날은 내가 망해. <웃음> 왜? 내가 나올 때 같이 잘 나오구만, 아니가? 어? 아이씨, 또 비겼고. 오, 오케이, 좋아요. 지금 나쁘지 않은데, 오늘 SSR 할 확률이. 나쁘지 않다, 지금. 자, 3 0 0천장이고요 차크닥, 오, 각킹까지 야, 풀코까지. 어, 요, 요, 요, 요, 페스티벌 코인까지. 야, 이거는 오늘, 원래 이쯤 돼서 마블이를 한 발로 차야 되는데, 오늘은 마블이 없어요. 마블이 오늘 퇴근하고, 우리 비스카이 님이 와 계십니다. 비스카이 님. 어. 자, 고고님 어서오세요. 어 우리 운영진 고고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슬린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채팅 문화 되길 바랍니다. 눈 반짝였고 우리 고고님은 떴다면서 그죠? 아이고 부럽다 진짜. 자 지금까지 아직 그 새로 나온 이펙트를 구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뭐 궁금하고요. 많이 궁금합니다. 저 그렇죠? 라라라라라라라라 착각 생면서 티가 됐고요 좋습니다. 요번에 두 개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는데? 마시나 최대 단계에서 팅간했거든. 아 디노님, 프리스크님, 어서 들어오세요. 야, 색깔 좋다. 이거 두방, 두 방, 두개한번 노려보자. 어, 크다 어, 크다 하면서, 어? 착! 한 개. <웃음> 아, 아그다이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원래 알비온한테 우리, 그냥 에스카 이님이 나와도 알비온 자석을 그냥 그롤선을 갖다 찍어 트자 부는데, 우리 더원 얼티밋 형님이 알비온을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한데, 알비온 제거 완전히 개 짜부대는 거 아이가? 뭐, 어떻게 되겠노? 어, 에스카 이님이 지금 살짝 가볍게 한 번, 어, 구스카 노래 열심히 하고 있구만. 이러면서 아까 살짝 오셨습니다. 아, 이거 아, 먼지가 되는 거 아닐까, 진짜? 어? 우리 얼티밋 형한테 알비원 맞으면 그냥 먼지가 되는 거 아니야? 가루도 못돼 먼지 수준이야 자 어저께 우리 생방에서 우리 더원 얼티밋 에스카노르 형님을 어떻게 부를지 어, 줄임말 정하기로 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커뮤니티에 보시면 알겠지만 비스카노르 비스카 형님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아졌고요 왜냐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그저 빛이다 우리 형님은 그저 빛이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번엔 빛속성으로 나오기도 했고, 어, 비스카 형님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생간했고요생간했고요 탱간했고요. 생간했고요. 제발, <웃음> 제발 못합니다 <드립니다. 웃음> 어, 뭐, 수업 중에 막, 보시고 난리 났네? 여러분, <웃음> 수업을 들으셔야지. 어, 들어가겠다! 마! 크닥! 들어가면서요. 한 개. 게. 오! 와 깜짝이야 와 오젤드 좋은데? 요즘 그 라인업 좋다 자, 잠깐만 요번 거에 라인업 안 보여 드렸구나 라인업 개 돌았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뉴스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 지금 지금 막 소식을 접한 분들을 위해서 라인업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웃음> 라인업 개 돌았어요 어, 얼티미 형님 계시고 어, 딱 보면은 암멜이 어, 있어요 암멜 예, 암멜, 갓킹도 보이고요 어, 더원 형님도 계시고, 체리엘, 좋죠. 페이엔, 페스타이엔, 라반에, 근타르에, 피델리에, 어? 피델리에, 오젤드에, 요거 이제 늑대맛 수준하는 도나르, 신캐도라는 늑대, 걔도 들어있습니다. 원초 천드라 정도는 뭐, 그냥 뭐, 어? 라인업 돌았죠? 무조건 특수 이벤트 나와야지만 나온, 나와요? 아까 다른 분은 특수 이벤트 안 나와도 나올 확률은 존재한다라고. 일단 특수 이벤트가 나오면서 나오면 더좋고 사실. 이펙트도 한번 꼭 보고 싶어가지고. 자, 600천장입니다. 600천장! 오케이. 자. 잠깐만. 약간 오늘 분위기 때문에 약간 세지기 시작했다. 형님, 잠깐만, 형님. 아, 아 형님 손을 좀 빌릴게요. 형님, 저좀 도와주세요, 진짜, 형님, 진짜. 형님 영접하고자, 제가. 예? 자, 우리 형님! 자, 우리 금손 형님이 직접 누르십니다. 샤크닭. 자, 들어간대. 우리 형님 눌러줬다. 우리 형님! 자, 밤에 해가 한번 떠야 되는데, 그죠? 예? 자, 오케이. 우리 형님, 바로 SSR 하나 떼어주시고. 형님, 부탁합니다. <웃음> 저거 가발 벗기지 마블이 되는 거다. <웃음> 어... 포스이도 떼야지, 떼야지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순간은 마블이야. 책임은 마블이에게 묻도록 합니다. 책임은 우리 1천장까지 보고 우리 마블이랑 대화 한번 할수 있어요. 형님 제발! 형님 제발요! 형님 제발요! 팀관했고요. 팀관했고요. 아 제발 진짜 우리 형 진짜 동생이 많이 기다렸단 말입니다. 색깔 좋고요. 투크닥 트자 부고 알비온 찍어 부고요 한 개. 진짜. 쳐. 와우! 자 우리 형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아 이제 곧 간다. 아 아까 체스카 근스카 나왔죠. 이제 곧 간다. 구수에 기다리라. 형 가고 있어. 많이 놀라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형님이 예. 형님. 아이고 이거야. 아이씨 형님 제발. 아이, 야. 오케이, 야. 에스카 이님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에스카노르는 계속 나오고 있다. 에스카노르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거는 지금 징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우리 형님이 해가 뜹니다. 안되네 오고 계십니다. 오고 계신다. 음. 어, 분명히 오고 계신데. 네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저 봐봐! 아, 해가 한번 떠야 되는데. 저 와! 암멜! 오케이? Okay? 비록 뭐 나한테는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뭔가 간격적인 장면 아니야? 이 정도면? 어, 이 정도? 어? 여러분 좀 놀랬지? 이 정도면 천장을 통해 오고 계신 건가? 그래서 어쨌든 오고 계시잖아. 오케이? Okay? 져주세요. 그래서, 와, 이거를 진짜 나눔할 수 없나? 어? 어? 뭐야? 미션이 도착했구만? 잠깐만요. 오늘의 미션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이천장 풀업이라고? 이천0 <웃음> <웃음> 어, 0장 풀업, 1 0 0장다 와가는데요? 요거 빼고, 요거 빼고, 그 다음 2천장 말이지. 어? 요거 빼고, 요거 빼고다. 요거 빼고, 이제 다음 2천장 안에 풀업 뛰어야 한다. 눈 반짝이지? 칭찬했고요 내가, 내가, 내가 내 보니까 말해. 내 정성이 부족했어. 내가 우리 형님 옷부터 살게. 어, 어 일, 일단 2천장 끝나잖아. 요거 끝나 옷부터 내가 삽니다. 옷다 사, 사놓고 기다릴게요. 우리 형님 오시는 그날을, 자, 한 개. 자, 와우. 좋아요. 아, 이렇게 아, 제가, 제가 사랑하는 누나긴 해요. 제가 사랑하는 누나인데 지금 오늘은, 어, 여키가 눈이안 보입니다. 예,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여캐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형님을 자, 일단 우리 형님 천장 천장 아, 잠깐만 조금 어, 기다리세요 내가 우리 형님 오프트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건 진짜 넷마블한테 좀 박수 좀 쳐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원래 3만원이거든? 26,000원 할인 앞으로 이제 상시 할인이고 요거 22,000원이었죠? 17,000으로 할인입니다. 여기 다이아도 30개 그대로고 한데, 할인입니다. 예, 옷 바로 다 사도록 할게요. 우리 형님 옷이 없어서 제가 형님 옷을 다 사놨습니다. 예, 다사놨고요 형님은 옷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 한 천장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정말 대접합니다, 형님. 해한번 떠주세요, 진짜. 와, 태양이 한 번. 태양이 뜰지어다 태양! 로스베인 자, 로스페인. 엘리체님. 내, 표, 내 표정에서 드러나나요 지금? <웃음> 결과가 안 좋나봐요. 어, 자 오늘 풀카운터 우리 형님 칩니다. 풀카운터 이렇게 쳤어요 풀카운터를. 이게 바로 우리 형님 스타일의 풀카운터다. 자 이렇게 아하 점점 표정이 굳어가거든요. 아니 굳지 않습니다. 오늘 굳지 않고 오늘 정말 아 오늘 마블이 어디 갔어? 마블이 이 자식, 어디 갔노? 이거 오늘 죽는다, 니 진짜 마블이 오늘. 어? 마블아. 자, 어, 그렇지. 어. 자, 형님, 감사합니다. 크루얼 손. 우와! 대가체야, 딜좀대가체 이번에? 어, 진짜 땀나, 약간 땀나네. 아이, 씨, 니자스가 진짜 오늘. 어디어 임마? 형이 지금 중요한 일 하고 있는데 자꾸 까불고 있어. 어허? 와. 더아보겠네 비스쿨 한대 치라고? 안돼 안돼 그거는 제가 감히 그럴 수없어 우리 형님 칠 수는 없고 숨어있는 마블을 차단해서 제가 차단할 수 있습니다 뒤에 형님 한 대만 쳐서 기관을 잡아 안돼 안돼 무슨 소리야 진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형님 등에 칼 꽂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 근타르 근타르 좋습니다 지금 근타르 좋아요 근데 이런 근타르가 데 이런 한 이제 5렙? 5랩? 5렙쯤 될걸? 6렙 되나? 어 서버 바꿔 볼까? <웃음> 아, 서버 바꿔볼까? 자, 서버를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바꾸,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016서버인는데뭐 애매하다. 그지? 더 원이니까 1. 좋아. 1채0으로 간다. 1섭. 이것이 바로 더 원씩 뽑기입니다. 더 원. 20만원 태웠어요? 그래서 얼마나 왔노 20만원 태워가지고. 야, 아까 보니까 3천장에 풀업하신 분들 있고. 15만원 태우고 하나도 못 뽑고 천장으로한게 와, 불안하네. 고고님은 그냥 하나 뜯었는데. 와. 1 채널 왔는데 어자아아 이게 오늘 왜안안 안 나오냐 왜왜왜안 나올까 진땀이 나는데 진땀이 우리 형님 옷까지 다사놨 나오질 않는다 왜안 나오는데 자 시간 했고요 형이 저 가발 쓰고 뽑으면 안돼 그거 좋다 아아 아, 오케이 굿 아이디어 <웃음> 잠깐만, 잠깐만요. 오케이. 좋은 생각입니다. 내가 바로 쿠스카노르가 되는 것이다. 야 나와봐봐. 야면마브라 야. 카노르 활용 점정. 정상적으로는 못 죽습니다. 이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정하는 건 나다 뽑기를 정하는 건 누구지? 그~~ 나다 <웃음>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마블군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웃음> 열심히 사시네요 <웃음> 야, 잠깐만 <웃음> 열심히 사시네요 뭐야 어? 내가 무슨 강오로르냐 <웃음> 어? 자 SSR 뽑는 것은 내가 정한다 내가 정한다 와 봐봐 스트레이 계속 끈다 지금 색깔 좋고요 <웃음> 변신하니까 잘 뜨긴 하죠? 저 스카디, 스카디 뽑았습니다. 자, 태양이, 태양이 아직 안 뜨는군요. 저 <웃음> SSR은 계속 나와. SSR은 일단, 와, 2 0 0에 200뽑기에서 뽑았다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제 운이 끌로 갔나? <웃음> 자, 자, 각킹! 오케 원드라 풀필 되시겠는데요? <웃음> 어허. <웃음> 슬슬, 슬슬, 풋노 게이지가 차오르고 있습니다. 슬슬, 슬슬. 자, 오케이, 좋아요. 제발, 진짜. 아, 제발, 진짜. 150에 뽑았다고? 100, 120에? 자, 체스, 체스, 체리엘, 체리엘. 자, 잠깐만요. 재접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마뿔이랑 살짝 운동 한 번만 할게요. 뭐라 아, 리 괜찮지? 우리 마무리 괜찮죠? 자 상쾌한 기분으로 상쾌한 기분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어, 마무리 성형수술 해준 그 순간으로 그렇죠 에, 우리 마무리를 성형수술을 해줬다 아 성형수술 성형수술까지 한번 하면서 아안 나올 때마다 때릴까? 안 나올 때마다 한 대씩 때릴까? 이 자식이 맞으면 자꾸 뒤로 자빠지니까 나올 때마다, 오케이, 제발 진짜, 오케이 알았어. 쿠스카노르가 어, 스페인을 들었다 입재가 어떻게 되겠나? 장대식이란다. 다이 야장대식. 들어갔지. 자비스가더얼티맨 오젤드, 오젤드. 좋죠? 아 어제 잘잘 잘 나오긴 했지. 오젤드, 오케이. 야진가내 거, 어? 알비언하니까 갑자기 뭐가지툭 떨어지는 거야 뭐? 오케 암멜. 아, 지금 나쁘진 않거든 지금. 야, 주지, 내가 오늘 뽑기 운이 나쁜 건 아니야, 그지 나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 형님이 안 오시네. 아, 뭐 30만에 득했다고? 비틱갈래시 <웃음> 정말?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안 나오는 걸할수 있어. 신부 리터. 아 그래 그래. 아야, 신부 리터라안되겠네 아, 내가. 자, 신부 리터. 진짜 할건다 했다 진짜 우리 형님 진짜 형님 진짜 한번 치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 아는데 어! 야! 야! 야! 밤인데 왜 태양이 떠있지? 야 밤인데 왜 태양이 떠있냐고? 영접 준비하세요 영접! 와씨 미쳤다 이거 나, 나는 이펙트 아직 못 봤거든 새로운 이펙트가 나오더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 결정하는 것이 나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와씨! 우와! 야이씨! 안 돼! 내가 야, 잠깐만. 내 지금 약간 땀인지 막 물인지 막 뭐가 축축해. 축축한지 막 떨어져. 어? 잠깐만. 내 미쳤다. 내가 왜 스킵을 넣었지? 야, 잠깐만. 이렇게 하면 볼수 있다. 야, 잠깐만. 내가 왜 스킵을. 내가, 내가 지금 너무 스킵에 계속 스피드를 하다 보니까. 스킵 중독이구나, 이게. 또 띄울게.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띄운다. 또 띄운다. 잠깐 있어봐봐. 오더 들어간다. 계속, 계속 들어간다. 오또 띄운다. 또 띄울게. 어, 내가 씨, 돌았나? 내가 왜 갑자기 손가락이 왜 스킵을 계고 누르지? 이게 계속 씨, 아, 너그릇 때문에, 씨. 개 쓰레기 자식들 때문에. 아, 아니, 쓰레기는 아니지. 미안하다. 야, 야, 찬드라야, 미안하다. 자, 잠깐만. 일단,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야, 더, 들어간다. 야, 형 결제 좀 할게. 형 결제 좀 할게. 잠 기다리라. 형 결제 좀할 테니까. 결제 더 한다. 좀 기다리라. 자, 세번째 선장. 이번에 스킵 조심할게. 스킵 조심할게. 이번 또 뜨거든? 또 뜨거든? 스킵 조심하게 약간 목이 좀쉰것 같은데? 나. 응. 자, 태양. 오케이. 일단 가볍게 태양 한번 갈게요. 가볍게 그냥 근석가 이님한번 오십니다. 야, 스킵 조심하자. 아, 내가 아까 전에 이거 딱꺼내드릴까 오, 오, 자, 내 수염 많이 갔어.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여름이가 뭐 이렇게 덥나? 날씨가. 자, 우리 형님 부탁 좀 드릴게요. 착! 찍어보고. 자, 오케이. 자 반갑다 초! 오케이 아 우리 형님이 나오려고 더워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참아야지, 그럼 참아야지 그러면 무조건 참는다 뜨거운 형님이 오고 계신다 더워져야 돼 <웃음> 초코야 하이머 딩거 아, 하이머 딩거 같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긴 하네 어허이 아니야, 에스카노르야, 에스카노르. 아, 내가 원래 하딩 유저이긴 하지. 원래 내가 하딩 유저인데, 알고 있나? 어, 내가... 저, 봐봐, 우리 형님. 우리 형님이랑 코스님이 형님 갔잖아. 아, 제발! 아, 씨. 굴 들어올 뻔 했는데. 굴 들어올 뻔 했는데. 아, 체리야. 쳐! 제발, 진짜. 아이, 씨. 어질때 오늘 진짜. 오케이. 야, 로스베인잘 뜨는데요, 오늘? 로스베이은 아자기 하려는 것 같다고 아잠깐 아니야 아니야 자일이아니자기일이아니아나또 스킵 넣을 뻔했다 지금 스킵에 지금 너무 물들었어 <웃음> 후스님 숨소리가 너무 야하다고 제발 형님 제발 아 전화를 잘 나오긴 했지 잘 나오긴 했다 이번 라인업이 좋아가지고 모든 게다 기쁩니다 기쁜 마음으로 지금 되게 기쁘고 자, 300 전장이네요. 이번에 이제 마블이랑 한번 또 대화를 한번 하고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탁하하정하셨어요제 어... <웃음>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발! 아, 어, 형님. 자, 낮에 온형님입 낮에 온 형님. 낮에 온 형님. 낮에 오셨어, 낮에. <웃음> 낮에 오신 형님. 형들 대 가도록 하죠. 색깔 좋고. 나지라이도 희망 가져도 돼요? 나올 수 있나 나지어도 확실히 모르겠네 두개두개 두 개. 무조건 밤에서만 나와 아하 야 요거는 엄청나 거긴 한데 페이엔 페이엔 좋고요 자자 밤인데 태양에 한번 자 밤인데 밤이다 머리에 불을 붙여야 된다고 죽어 이마 그래도 사람이마 밤인데 밤인데 밤이고 <웃음> 낮의 태양도 특별옵션뜰수 있어요? 진짜? 낮 태양으로만 두개 나왔다고 진짜? 그럴 수 있구나 오케이 어, 지금 아직 그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지금 낮에 뜬다는 제보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그치 눈에 들어지도 않는데 진짜 술 쓰시면 악식이시잖아 이거 자701 701 채널로 건들어가겠습니다 701 701 채널 자 좋구요 일단 마이나 좋고 어이씨 미씨가 와 이건 진짜 마무리를 때리지도 못하고 1페이지 정도면 내가 때릴 수는 없잖아 그지 이게 하하하 <웃음> 맞아 뭘 쓴거야 당황했구나 자와에스카 드루 형님 오늘 엄청난 에스카 드루 형님이 나왔거든 오늘 더원 얼티밋 에스카 드루 형님이라고 몸이 아주 불타오르는 형님이 나왔어 그거 한번 뽑아볼래? 자스하고자 오케이 화이팅 자 마지막 삼천장 마지막입니다 물기를 모아서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목소리가> 아, <웃음>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일단 오늘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일단 바로 키워서 바로 PvP 영상 빨리 찍어야 되거든요 어쩌면 바라지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괜찮습니다 여러분 은 괜찮고 내일 또 내일 또 한번 더 가봅시다 내일 또더 가보도록 합시다 내일 좀더 가보도록 합시다 이형님이형님이형님 대박새 보이지